지금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 일요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4일 동안 집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 위해서 <웃음>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밤에 나오는 거는 처음인데 자말릭은 카이로내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 나왔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위험한 느낌은 따로 없어요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음, 대사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카드들이 많거든요 일 그러니까 걸어서 한 4,5분 걸리는 거리에 꽤나 괜찮은 마트가 있어서 장을 보러 갑니다 가가고 오늘 사우디 마켓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고 살게 많아요 언제부터 굉장히 큰 마트에요 근데 단점은 조금 비싸요 특히 새우 이런 게 진짜 비싸거든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이두 개로 고른 다음에 찍어먹겠습니다 그리고 제더싼 거를 살 거예요 찍으면 가이니다 <웃음> 이렇게 보시면 어, 그냥 아시아 마켓이 아니더라도 일반 마켓에서도 이렇게 라면들을 볼수 있어요. 한타까운 점은 저는 불닭을 안 먹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불닭 좋아하시는 분은 들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요. 여기 한 라면 1분에 한 거의 3,500원 정도? <목소리도> 여기 서우리 파게트가 맛있다고 해서 항상 샀고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씩부터 왔습니다 왜 자꾸 왜 따라오니? 응?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가자. 왜 그래? 이게 바로 간택인가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좀 가자. 치겠네. 미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다치겠다. 미안. 왜래 미안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지금. 나나 나 책임 못 져. 책임 못 진다고. 미안. 지름 어, 어, 어, 쏘리 쏘리 야 다친다 진짜 다친다고 너무가야돼 아, 미안 너의 책임 못 진단 말이야 퇴근합니다. 퇴근을걸어서요 진짜 비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이랑 택시 타는 시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꽃추장 나눠주셨어요. 고추장 빼고 한국 재료들 다구비해거든요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웃음> 내일이랑 모레는 재택근무예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틀은 재택근무, 이틀은 사무소 이렇게 순환근무하고 있거든요 캐꿀딱! 이틀 재택근무하고 이제 주말이에요 아짱 그래서 너무 좋죠 민망 <웃음> 민망 여기는 그... 페이퍼 분식이거든요? 우리나라로 가지면 한국은행 같은? 근데 저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상업은행도 할 거예요 진짜 사냥은 출세해야 된다는 게이 아, 네. 시튼행 셔틀버스만 몇 대인지 모르겠어 요 저기서 저는 이렇게 쭉 걸어왔고요 이제 다리를 건너서 걸로가면 저희 집이 있을요 설 격려품으로 한국 음식이랑 또 까르푸 바우처를 받았어요. 경력품 한국 음식 언박싱. 대박. 아! 삼겹살. 이거 뭐지? 불고기? 야채인가? 어, 아, 생선도 있어. 김치까지. 와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와이피들끼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파토가 나고 저희 집에 한식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 경북북 받았는데, 사실 요리해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내가 대접도할겸 그뭐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음. 무려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요. 여러타인데이 오늘 타에 우리 둘이 밥먹는 거라고요, 지금. 트해줘서 갑자기. 아떻게부 <목소리도> 맞아 순대 같은 거. 맞아요. 맞아. 응. 되게... 어, 맞.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급게이만 아침 차가셔요어요